시나몬 애션쇼셜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능이 가장 강력한 것들이 뭐냐면 항진균 항균 작용. 저희 피부에 발랐을 때 어떤 염증이라든지 어, 세균이 감염됐을 때 시나몬 잎을 가장 많이. 사실 이 시나몬 잎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 해열 작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발랐을 때는 오히려 그 열이 조금 더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차가워진 손과 발에다 발라주시게 되면 해열작용이 더 강력하고요 어, 특히 감기를 예방하거나 오한이 났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시나몬잎프 처방은 제일 많이 쓰는 곳이 협착된 근육통 보통 막 등이 거북이 등 같고 딱 딱하고 만지면 아프기만 하고 돌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많이 있죠 무릎도 이렇게 걸어보면 은 삐그덕거리고 앉았다 일어설 때 힘들어서 잘 일어나지 못하거나 걸을 때 뭔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할때 그때는 이미 그 관절들의 유연성을 많이 잃었고 근육들이 딱딱해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나몬 잎프를 사용합니다. 시나몬 잎프는요 혈압을 좀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시나몬 잎프는 또, 목이나 날파리 같은 것을 쫓아내는 효과가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이, 인공병 하나 준비하시고요. 자, 위치아제, 위치아제를 10ml 정도를 넣습니다. 정제수를 90ml 정도 있습니다 90ml 정도 1 0 m l 스프레이 공병에 담고요 이 레몬글래스예요 특히 모기나 날파리 같은 걸 퇴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글래스 한 8방울 정도넣습니다 티티리도 열방, 시트로넬라인 시트로넬라 7 방을 넣겠습니다그니다 그리고 얘가 진짜 시나몬 리프에요 시나몬 리프도 7 방을 넣겠습니다 일곱. 잘 섞어놨다가 이제 외출할 때 갖고 가서 벌레 있는 곳에 뿌려주거나 옷 같은 데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머리카락에 뿌려주면 가까이에 벌레나 진드기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시나몬 잎은 시트로넬라와 함께 사용하시면 벌레를 대치하는 곳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하나 만들어 보면 아까 근육통, 질겨진 근육통 그 다음에 자유롭지 않을 때 어깨도 자유롭지 않고 아, 그때는 보시 10mm 공병, 공병에 카제풋을 50방울 50방울이면 한 2.5mm 정도 바질입니다 그또 50방울 넣 자, 파인 리들이에요. 이 파인 리들은 1송이에요 50방울 2 5 m m 정도의 시나몬 잎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0방울을 충분히 섞어줘요. 50번 정도 이상 돌리셔야 4가지 에쇼인쇼의 분자들이 서로서로 서로 결합이 잘 돼요 또이는 적어도 한 며칠 동안 2, 3일 정도 두면 숙성기간을 거치면서 더 약효가 뛰어나집니다 섞어서 바로 주셔도 괜찮지만 한 2, 3일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주시면더 효과적인 근육통, 만성근육통에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이 됐습니다. 이를 가지고 어, 크림을 만들어 사용하는 15방울 넣겠습니다. 15방울 넣습니다. 어, 만성근육통이 있는 분들이 오일이 싫어서 크림으로 바르고 싶은 경우에는 이 어, 크림을 바르게 되면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깨나 팔꿈치나 어, 손목이나 무릎 같은데 주로 자, 충분히 섞어서, 섞어서. 네, 힘을 바르시면 돼요. 또 오일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전신에 발라보고 싶다. 전신에 바르게 되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때는 바디 오일을 만들어서 바디 오일, 어, 바디 오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나몬 니프와 가장 잘 맞는 캐리오일들이 어, 통증을 완화하는 세인트존 워트라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는 물레나무 거기에 꽃이 추출된 오일입니다. 식물. 동일 양 3분의 1 정도 넣습니다. 조조바구요. 조조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통효과도 있고, 질겨진 근육들을 빨리 풀어내는 효능을 갖고 있어요 썬플라워 네, 오일은 피부 호흡을 도우면서 근육통 완화에 도움이 니다 1분의 1씩 하이페리쿰 조조바 썬플라워 오일을 1분의 1씩 동일 량 넣었어요 조금씩 덜 넣고 조금씩 많이 넣는 거 괜찮습니다 자, 100ml 만들어서 네, 병에 다 담고 여기다가 아까 브랜딩되어 있는 만성근육통에 쓰는 오일입니다. 30방울 넣겠습니다. 30방울 넣습니다. 이를 바싹 마른 피부에 다 바르게 되면 잘 흡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오일을 바를 때는 욕실에서 물기를 대충 털어내세요. 닦는 개념보다 물기를 대충 털어내고 물과 함께 섞어서 온몸에 얼굴을 발라서 흡수시키시면 잘 흡수가 돼요. 이제 바싹 바른 상태에서 얘를 바르면 한참 동안 문질러서 마사지를 한참 동안에서 흡수시켜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전신에 바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욕실 안에서 물기를 대충 털어내고 얘를 발라주시면 되고 한번 바르실 때한 다섯 스포이드면 온몸 전신에 다 바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입욕을 할때 이를 그냥 와인에 섞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네 가지가 숙성이 됐기 때문에 와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욕조에 여덟 방울 떨어뜨리고 15분이나 20분 정도 욕조에 입욕을 하셔도 온몸에 있는 이 만성 오래된 질겨진 근육들 한패되고 가고 있는 이 피부와 이 근육들이 져요. 이완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만들어진 이 것을 입욕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예를 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한 방울씩 어, 너무 이렇게 크니까 쬐끄만하게 갖고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법은 10mm 공병에다가 10mm 공병에다가 하이페리쿰이에요 에 피리 쿰을 5mm 정도 넣습니다. 5mm 담고, 또 지금 만들어진 오이, 에시오션 오이를 5mm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몸을 잘 닫아서, 충분히 섞어 주셔야 되겠죠 바로 쓰셔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권장하는 것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숙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주시면 흡수력이 더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피부에 트러블을 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성되기 전에 대충 흔들고 바르시게 되면 은 원액이 피부에 닿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신 분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피부가 민감하지 않고 어 적당히 뭘 발라도 트러블이 없는 분들은 이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얘는 많이 바르시면 안 되고 무릎 한쪽에 한 방울, 오른쪽에 한 방울, 왼쪽에 한방울해서 흡수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핫팩 같은 거 얹어주셔도 돼요. 핫팩 같은 걸 이렇게 얹어 놓으시게 되면 진통효과가 빠르고요 협착되어 있는 근육들이 서로서로 부드러워지면서 얘가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입욕을 하시게 되면 전신에 있는 많은 그 근육들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입욕을 한한달 정도 매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달뒤 정도 되면 젊어지실 거예요 <웃음>